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저와 같이 애니메이션 과정을 배우고 있잖아요 초급 과정을 배워봤으니 이번에는 중급 과정을 배워야 할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초급 과정에서 배웠던 것에서 약간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것만 배우시면 애니메이션 너무 너무 쉬워지고 그리고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 중급 과정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 중급 과정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을 배우실 때 단순하게 삽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기능들을 활용해 주시면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해 줄수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꼭 알아야 하는 기능 몇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애니메이션 효과 옵션을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시간이나 순서를 바꾸는 방법 마지막 개별적인 효과를 주는 방법 이세 가지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로 효과 옵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 효과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애니메이션이던 그 애니메이션 안에서 여러 가지 효과를 줄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에 제가 도형과 텍스트를 넣은 상자가 있어요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넣어볼게요 상단에 애니메이션 그리고 여기에서 날아오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아오기를 눌렀더니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오죠 그런데 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여기 있는 효과 옵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효과 옵션을 눌러주시면 정말 다양한 방향에서 효과가 적용될 수 있게끔 할수 있고요 저는 위에서 눌러볼게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방향을 바꿔줄 수도 있는 애니메이션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올라오기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아래로 하나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도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 도형을 눌러주시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냐 아니면 은 바깥쪽으로 나오게 될 것이냐 뭐 여러가지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또 더하기 기호 등 정말 다양하게 표현해 줄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이런 효과 옵션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확대 축소 애니메이션을 줬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효과 옵션이 있으면 개체 센터가 아닌 슬라이드 센터 여기 중앙에서 나올 수 있게끔 도 표현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 효과가 단순하게 나타내기 애니메이션에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끝내기 애니메이션에서도 똑같이 활용을 해주실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어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효과가 아예 없는 것도 많아요 효과 옵션 들어가시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만약에 어? 나는 효과 옵션이 없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아이 애니메이션에는 효과 옵션이 굳이 없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있는 하나의 개체로 모두 한번에 단락별로 이거는 도대체 뭘까요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텍스트 상자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미리 해뒀어요 여기다가 애니메이션을 줘볼게요 애니메이션 밝기 변화 눌러볼게요 밝기만을 눌렀더니 아무런 이상이 없죠 그런데 저는 한줄한줄 한줄 애니메이션이 나오게끔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걸 하나하나 만들어줘야 될까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오른쪽에 있는 효과 옵션을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단락 별로 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신다면 이렇게 하나하나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어요 똑같은 텍스트 상자에서 각기 다른 애니메이션할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나중에 발표를 하실 때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발표를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두 번째인데요 바로 시간 순서 설정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애니메이션의 시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파워포인트의 느낌이 달라진다는 것 또한 애니메이션의 순서를 설정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방법을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도형에 애니메이션을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애니메이션 회전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회전 애니메이션을 넣었더니 기본적으로 재생 시간이 여기 상단에 보시면 2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2초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너무 천천히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 말고 0.3초 1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애니메이션 적용을 시켰을 때 와! 굉장히 빠르게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있는 것도 회전 재생시간 0.3초로 했더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회전 애니메이션에 빠르게 효과를 적용하게 된다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만약에 끝내기 효과 중에서 확대 축소 애니메이션을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축소가 되는데 나는 만약에 천천히 없어지게끔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재생 시간을 3초 정도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천천히 없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실 때또 사용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의 순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설정해 볼 건데요 애니메이션의 순서를 어디에서 확인하시냐면요 바로 애니메이션 상단에 있는 애니메이션 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막대 그래프들을 보면서 순서와 그리고 시간대를 나름대로 체크를 할수 있게 되는데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마우스 모양은 클릭할 때 애니메이션이 작동된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저는 첫번째 애니메이션이 나온 바로 뒤에 내가 따로 클릭하지 않아도 작동될 수 있게끔 만들어 볼 건데요 자 타원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상단에 클릭할 때가 아닌 이전 효과 다음에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변하나 볼까요? 자 이렇게 이 라인에 맞춰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게끔 수정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의 순서를 적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 여기 있는 ppt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도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중앙에 있는 개체가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순서가 하나하나 되어 있죠 이 도형이 나올 때는 하나하나 클릭을 해줘야 하지만 중앙에 있는 이 개체들이 나올 때는 그 애니메이션이 먼저 나온 뒤에 저절로 연결되게끔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설정하는 법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모든, 자, 일단은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날아오기를 선택해 볼게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죠? 근데 저는 위에서 아래로 하고 싶으니까 위에서 를 눌러 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있는 개체를 선택해 주시고 밝기 변화를 누르면 스르륵 나오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근데 순서가 1, 2라고 나와 있죠? 다 클릭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창, 두 번째 적용했었던 이 개체를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이전 효과 다음에 시작을 눌러주시면 순서가 저절로 정렬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똑같이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을줄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애니메이션을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애니메이션 복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건 아시나요?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개체를 선택해 주시면 이 오른쪽 상단에 애니메이션 복사라고 하는 것을 해줄수 있어요 단축키로는 Alt Shift C 입니다 자, 저는 Alt Shift C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애니메이션 선택 후 Alt Shift C 그리고 적용해주고 싶은 도형을 선택해서 클릭을 하면 저절로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더 누르면 똑같은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형태를 볼수 있고요 더블클릭해서 애니메이션 복사를 삭제 그리고 중앙에 적용했었던 애니메이션도 Alt, Shift, C, 클릭, 마지막 클릭하면 총 3개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중앙에 있는 이 애니메이션이 이세 번째에 나오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옮겨줘 볼게요 그러면 순서가 저절로 적용된 것을 볼수 있고 슬라이드 쇼를 했을 때 하나 둘, 셋 이런 방식으로 순서가 정렬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아주 기초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순서를 정렬하는 방법을 꼭 많이 연습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애니메이션에서 개별적인 효과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개별적인 효과 적용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방금 전에 배웠었던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이런 과정을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것은 굳이 이 방법이 아니라 문장마다 단어마다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 제가 텍스트 상자를 삽입해서 텍스트를 입력해 봤는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애니메이션 회전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모든 텍스트가 한꺼번에 회전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저는 글자 하나하나 나오게끔 하고 싶어서요 자 애니메이션 창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적용된 애니메이션을 선택 후에 마우스 오른쪽 효과 옵션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텍스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한꺼번에가 아니라 문자 단위로 라고 하게 되면 글자 하나하나마다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느낌의 애니메이션을 찾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애니메이션이 전체적으로 너무 느리기 때문에 재생시간을 0.3초 정도로 바꿔주게 된다면 쫘라락 나오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매우 유익한 방법 아닌가요? 자, 이 방법 말고도 확대 축소를 해서 마우스 오른쪽 효과 옵션 한꺼번에가 아닌 문자 단위로 라고 하게 된다면 문자 단위로 쫘라락 나오게 되죠. 시계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 오른쪽 효과 옵션 한꺼번에가 아닌 단어 단위로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와 단어 단위로 나오는 것을 볼수 있고 재생 시간도 0.3초 우와 어떤가요 매우 신기하게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인 제목 같은 거 있죠 이런 제목 같은 거에다가 해주시면 훨씬 더 눈에 띄게 프레젠테이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회전효과 0.3초 그리고 아우스 오른쪽 효과 옵션 문자 단위로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제목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눈에 확 띄는 그런 발표를 할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애니메이션 중급 과정을 배워봤는데요. 애니메이션 중급 과정만 잘 마스터하셨다면 이제 애니메이션 고급 과정은 여러분들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고급 과정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안녕!